오늘은 간단한 윈도우 팁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자동으로 모니터 화면을 끄는 설정을 하거나 PC를 절전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절전 모드를 적용하고 사용하실 텐데 전원 및 절전 메뉴를 이동하면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비워야 될때 즉시 모니터 화면을 꺼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윈도우에 제공하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입력과 동시에 바로 모니터 화면을 끌수 있습니다. 윈도우 로우키와 R을 누른 다음에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화면이 꺼집니다. 하지만 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더 귀찮을 수 있죠? 이럴 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폰을 만들어두면 편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바탕화면 빈 곳에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를 누른 다음에 항목 위치 입력이라는 부분에 영상 화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고 다음을 누릅니다. 바로가기에 사용할 이름은 본인 취향껏 입력을 하고 마침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앞서 명령어를 입력했던 것과 똑같이 모니터 화면이 꺼집니다. 단축키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에 마우스 클릭, 바로가기 탭에서 바로가기 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키보드에 있는 키한 개를 입력하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자리를 비울 때 매번 수동으로 모니터 화면을 껐던 분들은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두면 더블클릭으로 아주 쉽게 모니터 화면을 끌수 있으니까 필요했던 분들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